아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나이 게임 처음 하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패지 뭐 뭐죠? 휴즈 팩 그거 어디서 뽑아요? 물어봐요. 저도 몰라요. 그래요? 네. 어디서 뽑아요 그거? 나 그거 뽑을게 오늘. 휴즈 특별 상점에 있는 거 아니요? 한정 패덱그 어? 저거 어? 아닌가? 아 이거? 그거 아니야? 아 이거 맞네. 잠깐 보자. 이 휴즈 패이 뭔데? 그럼 이거야? 이거 뭐죠? 휴즈 패지? 아 얼굴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아 그니까 이렇게 생겼지만 크기가 큰게 휴지펜이라고 하네요. 이길 수 있는 게 없어? 오케이 알겠다. 이거 얼마예요? 2,400 로벅스? <웃음> 와 진짜 비싸다 진짜. 너무, 너무 비싸.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1만 로벅스만 충전해 오겠습니다. 오. 대성인. 1만 로벅스만 충전해서 한번 질러 볼게요. 지금 충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이면 이 한정판 에그 휴지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제가 본캐는 한도 초과가 나가지고 이걸로 뽑아서 제 본캐한테 옮겨보도록 하죠. 와, <웃음> <웃음> 너무 비싸. <웃음> <웃음> 와, 떨린다. 자,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요. 자, 한번 2,400 로벅스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개네요, 세개 3개 주네요. 고 와, <웃음> 제발 휴지패. <웃음> 아! 어? 아! 와! 치킨 3마리 날라갔다 아! 아!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음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하나씩 뽑죠? 하나씩 뽑으면 더 비쌉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더 비싸잖아요 2400이니까 8 3 저,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게 <웃음> 확실해요? 8 곱하기 네. 3이니까 똑같네요 20... 그러니까, 그럼 하나씩 하겠습니다 리아야, 여기다, 불어줘. 호우, 불어줘, 호우. 호우. 이김, 이김. 아, 그거 입김 아니잖아. 아... 하... 호우... 오케이. 어... 리아의, 리아의 입 냄새를 담아서. 자, 간다! 슈즈팻! 얍! 가! 아... 슈즈팻! 어... 아! 영국 어. 영국? 귀여우니까 봐줘도 될것 같아. 아. 괜찮아, 괜찮아. 하지만 아직 돈 많아! 간다! 얍! <웃음> <웃음> 야! 아 근데 확률이 너무 낮아 <웃음> 아 근데 확률이 1%니까 2층은 네, 확률이 얘. 몇 퍼인데요? 50% <웃음> 자 이번엔 간다 간다 럭키 <웃음> 포션 먹고 깔래요 럭키 포션 럭키 포션 깎... 아! 어! 어? 어? 뭐가 나왔다 잠깐만 무지개 그거 아니야? 어, 아니다 no! 아 이거네 35% 아... 근데 좋은 거 나왔어요 그래. 포션이 뭐예요? 운이 오... 운 올려주는 포션인 거 같은데 안 먹고 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, 저, 뉴비라서 많이 화나지오 환하셨... 근데 이거 멋있는데요 이거? 이쁜데 이쁜데 이거 이거 잠깐만 유니콘 이거 유니콘도 어? 이쁜데 이쁜데? 근데 이게 커다란 버전이 휴지패시라는 건데 일단 포션 좀 먹고 할게요 포션 먹는 게 있었어 여기다, 여기다. 택배 상점 맞아요 슈퍼 럭키 울트라 럭키 이거 먹었어야 했네 아 진짜 다 먹어 다 먹어 지금 얼마 남았는지 확인 좀 하고 로벅스좀 잠깐만 얼마 안 남았을 거 같은데 뭐야 <웃음> 없어 <웃음> 뭐야 끝이야? <웃음> 끝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간다 기도해 <웃음> 제발 <웃음> 제발 <웃음> <웃음> 제발 내돈나 <웃음>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<웃음> 아어 아. 아. 아. 야, 기다려. 말로 박스 더 지르고 온다. 어? 어? 막판 막판, 막판. 이 조금 말리는 거 아니야? 와. 나나 큰일 났네 이거. 멈춰. 아니야, 딱한 번만 더. 더 질러, 더. 딱한 번만 안 더. 안 돼. 더. 했다 결제했다. 음흠. 하지만 뜬다면? 뜬다. 뜬다 면 대박이라니까? 어떤 분이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. 상점에서 럭키포션하고 울트라 포션, 포션. 또 럭키패스 2대 3을 잘 떠요 2대가 뭐죠 도대체? 잠깐만 아 2배 럭키? 2배 럭키가 어디있어아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다 이거 오. 아 그걸 사라고 아 이걸 사라고요 이거를 일단 이거 받을게요 이걸 안 샀네 내가 큰 실수했네 어? 돈 날렸네 세개 간다 <웃음> 와 진짜 너무 비싸다 와 너무 비싸다 이게. 아... 와 오. 근데 잘 나온다 갑자기. 아 근데 진짜 물약이 효과가 있나봐. 이게 아오 분밖에 안 남았다 빨리 하겠다.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오케이 갑니다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구독. 와 진짜 근데 1퍼밖에안 되겠지만 이게 정상이긴 해. 원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와... 그게 맞긴 한데 일단 맛보기로 하나만? 일단은 슈즈페 뽑으면 어떤 사람이 10만 원 준대 이거 나오기 힘든 건가 봐아 <웃음> 진짜 안 나오긴 하네 그냥 빨리빨리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? 오레 으아악! 돈! 오! 아하하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레돔! 웃음> <오! 웃음> 뒷목 한번 어. 썼고 알겠습니다 그냥 딱한 번만 더 해볼까? 어? 한 어? 번만? 2,400 2로벅스만딱 질러갖고 딱한 번만 해보죠 딱한 번만 저기 죄송한데 안 나와요 <웃음> 한번 뽑자 1.5% 안나온다고요 니모 <웃음> 와 1.5%가 무슨 왜 이렇게 너무한다 1.5% 내균정이라도한번 그러다... 냄보고 싶다 진짜 그러면은 막판 이거 한 번만 더 타겠습니다 <웃음> 진짜 비싸다 6만원만 더 질르겠습니다 6만 5천원만 <웃음> 막판 막판 와, 나는 그 돈이면 어? 햄버거를 20개 먹었어 야! 휴지패이더 좋아난. 어 끝난 건 아니겠지? 그... 어. <웃음> 에이 안나온다니도 뭐. <웃음> <웃음> 간다. 간다. 마지막이야. 자 거의 한번 지르는데 거의 치킨 한 마리거든요. 마지막이다. <웃음> 제발. 제발. 와! 야! 와 야! 와야자 이렇게 오늘 질러보았는데요 거의 쓴 돈이 어... 음. 자계산할 대충 해보자면 거의 20만 원 정도 썼습니다. 근데 안 나온 것 같고 다음에 또 돈이 생기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지패 너무 아깝다. 휴지패 그냥 어디서 못 보나? 보고 싶다. 휴지패 어떻게 생겼는지. 여기 거래소가 여기 있네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? 뭐야? 어 아, 됐다 이동 중 거래소 아 그냥 다른 서버로 가지는 거네 어. 자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휴지패지 많다는 거잖아? 한번 보자 오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네 사람들 휴지패지 어딨는데 아, 이건가 보다. 이거. 야, 이거. 우와! 우와! 와 다른 패보다 두배큰게 휴지패지네. 엄청 크다. 우와. 어떻게 뽑았지? 진짜 1%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뽑았지? 우와! 저도 방금 휴지 펑키 팔고 왔거든요 이러면서 막 지금 휴지 있다고 지 자랑을 부럽다 나 20만원 질러도 안되던데 <웃음> 아 진짜 부럽네 1% 어떻게 들었지? 진짜? 진짜 부자네요 이 사람 근데 네. 대단한데? 와 이분 팻도 이쁘네요 휴지팻 아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거구나 휴지팻이 오 이분도 많아 아 이렇게 커다란 펫이 휴지패 부러운걸? 어쨌든 오늘 저는 뭐 휴지패 보면서 만족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럽네 나도 휴지패한 마리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안되네 음. 운빨게임이네 음.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해주시고요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